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앞전에 만들었던 토마토 소스로 볼로네즈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게요. 볼로네즈는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에서 토마토 소스에 돼지나 소다짐 육 그리고 채소를 넣고 끓인 토마토 소스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볼로냐에선 볼로네즈 스파게티는 찾을 수 없다는데요 사실 볼로냐에선 스파게티와 함께 먹진 않는다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 때 고국에 돌아간 군인들이 볼로냐에서 먹었던 그 맛을 못 잊어서 재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만큼 맛있는 볼로네즈 스파게티 만들기 시작할게요. 먼저 야채 손질 시작할게요. 양송이버섯 한 개는 반으로 자른 뒤채 썰어주세요. 브로콜리 한 송이도 작게 잘라주세요. 양파 4분의 하나도 다져주세요. 마늘도 잘게 다져주시고요. 새송이버섯도 3등분으로 자르고 다시 3등분해서 채썰어주세요. 남은 버섯은 키친타올에 잘 싸서 통에 넣고 냉장보관하면 시선함이 오래가요. 가든 다짐육 80g도 준비해주세요 이제 냄비에 물을 담고 소금 1큰술 올리브오일 한큰술 넣어주세요 면을 500원 동전 크기로 넣어주세요 면 100g당 물 1L 소금 1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라붙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저는 알덴테보다 더 익혀 먹는 걸 좋아해서 7분 삶아요 제가 사용하는 면은 여기 대체코 파스타 면인데요 알덴테는 6분 삶으면 돼요 대체코 파스타 면 제품 강추합니다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제품마다 삶는 시간이 달라요 뒤에 설명란 확인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건전에 스파게티 면을 올려주세요 저는 한번할때 여러 양을 해서 소분해 놓고 냉장고에 보관해요.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서 만들어요. 더 편하고 더 면이 쫄깃해요. 삶은 면은 1인 기준 170g 이제 볼로네즈 스파게티 만들기 고고! 가스에 불을 켜고 열이 오르면 올리브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. 마늘이 노릇해지면 다진 채소와 고기를 다 넣어서 볶아주세요. 채소가 다 익어갈 때쯤 화이트 와인을 조금 넣고 살짝 더 볶아주세요. 채소가 다 익으면 토마토 소스 두 국자 넣어주세요. 일반 국자로는 세번 정도 넣어주세요. 삶은 스파게티면 170g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면수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치킨스톡 반티스푼 넣어주세요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지면 요리 끝! 요렇게 면을 뱅글뱅글 말아서 그릇으로 옮겨주세요 오랜만에 말았더니 마음하고 손이 다르네요. 양이 많아서 넘쳤다요. 요렇게 볼로네즈 스파게티 완성! 볼로네즈 소스는 원래 소스를 끓일 때 고기도 함께 푹 끓여줘야 하는데요. 저는 다른 토마토 스파게티도 만들어서 고기를 따로 넣었어요 가까이서 보면 더 리얼하니 오늘 또 주민 먹방 ASMR 시작해 볼게요 소스랑 면을 잘 섞어서 먹기 편하게 돌돌 말아 실리콘 장갑 완전 미워요 그래도 열심히 말아서 너무 맛있다요 <웃음> 오랜만에 먹으니 더꿀맛인거 있죠? 음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